자, 저번 시간이어서 계속 게임을 진행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레노입니다. 저희가 지금 해야되게 상당히 많아요. 지금... 어, 여기 연구해야 될게 상당히 많죠? 여기 연구해야 될게 상당히 많고 지금 하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섹터 9이 해금이 됐어요. 그래서 확장이 가능하죠? 자, 우리가 어떤 식으로 확장해야 될지 이거는 좀 고민해야 되는데 어떻게 유지해야 될지 이것도 또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쪽을 지키면서 차근차근 확장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그... 좋은 지대가 나오면 에디션 랜딩 사이트를 이용해서 확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능할지 안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노력은 해봐야겠죠. 자, 진행해봅시다. 일단 이쪽에 지금 작업을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파괴되기 일부 직전이니까 조치가 필요해요. 그래서 아, 이쪽 주변에다가, 자, 이 아이를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이렇게 대기를 합시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좀더 피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건 좀 고민해야 돼요. 음, 아, 왜 이렇게 전화가 많이 옵니까, 이거? 그리고 저 빠른 확장을 위해서 좀 스캔을 하나 더줄게요 스캔 하나 더줄게요자 이쪽에다가 하나 더 짓겠습니다. 여기다 지으면 도움이 되겠죠? 아 유지보스 도움도 받았으면 좋겠는데 여긴 되네요. 여기다 지을게요. 자 닥터포스터한테 연락 왔죠? 한번 지켜봅시다. 그나저나 지금 보시면 자운이좀 은근 많이 모자라요. 그래서 좀 걱정이긴 한데 자그 전에 이거 한번 체크해봅시다. 이거 연구 끝나면 그 다음에 뭘 하는 게 좋을까? 바이오 쪽을 할까요? 바이오 쪽을 하죠. 바이오 쪽을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연구 진행 안 하고 있잖아요. 일단 사람들 한명 받을게요. 한명 받읍시다. 한번 받고, 한 300명이나 400명 정도 되 그때 중단을 할게요. 자 물리적인 충격이 가졌는데 알수 없는 패턴에 의해서 당한 거라고 하네요 그럼 이건 좀 약간 걱정이 되죠 도대체 정체가 뭘까요 이건 좀 확인이 필요하겠죠 자 크라조나 이렇게 인물을 완수한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정리를 해줄게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리가 될 거예요 이렇게 어 여기 실리콘 나왔다 이런 건 중요하죠 못 참죠 자, 실리콘을 짓고 이 사고 유발한 거는 그 콜로니스트, 그러니까 연구원들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음. 그 외부의 문제를 한번 지적을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즈보스 건물을 지어야겠죠? 근데 허브가 필요하네요. 허브 하나 더 짓시다. 허브 하나 고 그리고 이쪽에다가 솔라팜 하나 더짓고 이렇게 짚고 짓고, 그리고 유즈보스 건물 하나 만들고 이러면 되죠? 됐어요. 이거 완성된 데 얼마 안 걸릴 거예요. 자 그나저나 스캔이 얼마나 빠르게 지원이 될지 이건 좀 지켜볼게요. 그렇게 봅시다. 우리 이거 따라 확장을 계속 하긴 해야돼 잠깐만 니네 음악을 시켰다고? 아왜대사중에 끊어요 잠깐만 자 연구 완료됐죠? 이거 뭐라는거예요 지금 Invalid voice recognition. This message is in violation of security code 1A3972. She provides protection and comfort to all her creatures. She unleashes misery and suffering to all her enemies. Oh, ho. This is ISA speaking. Identify yourself, or you will be considered hostile. Leave now, or you will awaken her. 이쪽 지역 우리 차지할 수 있나? 이거 좀 궁금한데. 만약에 차지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맞죠? 그렇죠? 그러게 나도 진짜 궁금하다. 쟤네 어디서 온 거야?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언더그라운드? 이거 지열발전소인 것 같죠? 아... 이것저것 해야 될게 많은데 이거는 이쪽 라인이 그닥 중요해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니야. 아니야. 이거 나중에 할게요. 만약에 필요하면 그때 연구합시다. 자, 스페이스보 볼게요. 스 이런 거 연구합시다. 이거는 무슨 역할이지? 아이스를 공수 가능하다? 아이스 공수 가능하다고? 그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것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아 이거 연구해야 되죠. 그쵸? 이거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그, 난 후에, 어, 작업을 한번 해보죠. 왜 연구레벨까지 안 올라가니? 연구레벨까지 갑자기 안 올라가죠. 됐다. 일단 사람 받고 있고, 오려면 좀 시간 걸리고. 음, 그래. 아 여기도 만료 됐어요. 어쩔 수 없죠. 이런 거정연하겠죠아 s t a 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목소리> 또 연합 쪽에서 연락이 왔죠. That message a s a s o b r s h e c o l n i e it's t a l chaos d o e r 아, 진정해. 나도 나도 지금 정신 없단다. 그러니까 나도 걔네들 정체가 누군지 모르겠어. 일단 이름은 칠드라고 카마이죠 i s t r e n a t 아 나도 무섭다니까 이 사람아. 어 이제 사람들 왔어요. 350명이죠. 좀만 더 받을까요? 그리고 얘기를... 뭘 얘기해야 될지 좀 고민이에요. 그냥 해킹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아니면 위협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그냥 위협에 대해서 얘기를 합시다. 아, 그리고 지금 사람 이 정도 왔으면 더 받을 필요 없어. 그... 취소시키고 아, 이거 돌아가는 거 때문에 취소가 안 되죠 뭐, 대기합시다 아니야, 뭐, 뭐,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왜 갑자기 급발진 하시는 거예요 하... <웃음> 전투 연구를 해야겠죠 그래요. 합시다 일단 두개다 먼저 연구를 할게요 뭐 어디 어디 발견한 데 있어? 발견한 데 있으면 내가 바로 건설할게 근데 마크안 떴죠 자그 다음에 이제 또 포스터 전화 받고 음. 자 드론 하이브 완성됐고 그 다음에 이제 팩토리 팩토리 같은 경우는 애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장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먼저 하이브를 만들어봅시다. 이게 범위인 것 같은데 최대한 많이 지어놓을게요. 하나 범위가 안 보인다. 범위가 안 보이죠. 이렇게 봐야 되나? 야 이거 범위 안 보이면 우리가 어디까지 수비해야 되는지 안 보이잖아. 머리 아프죠? 아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잠깐만 일단 드론 하이브가 어디에 었지 마크 보면 뜰것 같은데? 찾아 봅시다. 이거는 에일리언 포스라고 얘기를 할게요. 일단 이쪽에다 하나 지을게요. They kept talking about some all powerful e n g y h a t t t t s a t t h 아니 문 지하까지 들어갈 생각을 하는 거야? 굳이 그럴 필요 없어 기다리면 돼 포스터하고 약간 의견 갈등이 있죠 포스터는 테라포밍에 집중하라고하고그 다음에 에미는 지금 상황이 심각한 거 알고 있으니까 그 일단 이거 밀리터리 먼저 연구합시다. 탐사를 보내가지고 원인을 찾아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자, 이 마크가 이렇게 된거 찾아야겠네. 한번 찾아봅시다. 건물 중에 밀리터리 죠 아직 하나밖에 안 지었구나. 그래요. 그럼 이쪽에다 지어야겠네요. 그럼 하이브 일단은 이쪽에다 하나 찍을게요 이렇게 찍고 다른 거 여기도 좀 방어를 해야겠죠 100% 막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건 감안하시면 될것 같아 요 그래도 노력은 해야겠죠 범위가 한이 정도 하니까 여기에서 막으면 되겠죠 일단 이렇게 설치를 할게요. 그리고 여기는 운명을 달리겠죠 하아... 철이 필요합니다. 철이... 어떻게 검색이 됐으면 좋겠는데. 슬프네요. 그쵸? 또황물지는좀 많이 필요하니까 이쪽으로 계속 탐사를 나가긴 해야 될것 같아. 술라빰 하나 더 짓고 허브를 하나 더 짓고 좀 나가봅시다. 전기가 부족하다고? 머리 아프네. 쉴드 연구하고요. 자 이거 다 끕시다. 이미 봤던 이벤트니까 이것도 봤던거고 됐어요. 더 필요한거 있나? 여기 지금 연구 포인트 찾은게 있나? 아직 없죠? 그리고 자원 찾은 것도 없고요. 아 이거 자원이 이렇게 없어서야 그 큰일났네 이거. 우리 이러다 말라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쪽으로 나가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 솔라팜을. 여기다 짚고 그 다음에 워커허브를 땡길게요. 이제 이렇게 땡깁시다. 세개 연결 안 되니? 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 이렇게 할게요. 그건 다음에 위로 올라갑시다. 허브를 더 달까? 여기 어차피 연구해야 될게 많기 때문에 가긴 해야 될것 같아요. 아 근데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럼 중간에 배터리를 한번 지어봅시다. 어차피 배터리 필요하니까 그 그래,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쪽에다가 유즈보스 센터 하나 짓고자 아래쪽은 이제 자원이 정말 발견이 되지 않아요. 나중에 좀 작업을 하던가 하고 그리고 이거 이제 스톱 시킬게요. 오지 말라고 하고 자, 이런 거 가스 수입하도록 이렇게 지시 내려볼게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그래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돼요. 자, 드론들이 채워지고 있죠. 다 이거 좀 봐야 돼요. 방어 타워 이거 말고 또 어디 있니? 이쪽에 없니? 내가 지었을 텐데 여기 하고. 여기하고. 그럼 이쪽에 방어 타워가 없네요. 이쪽도 챙겨줄게요. 드론 하이브. 이렇게 챙겨주는 게 좋겠죠. 자 여기다가 챙겨줄게요. 됐어요. 1플은못 지키는 건뭐 감안해야 될것 같네요. 그쵸? 난 드론이 빨리 채워지기를 좀 기다리고 아 이건 또 뭐야 아 그거야 나도 알고 있다 자, 드론 한개 채워 200개 정도인데 좀더 리미트를 늘려야 돼요 지금 우리가 방어 타워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까 금방 될 거예요 여기도 빨리 건설해 줬으면 좋겠는데, 나 전자부품이 부족하구나. 아, 머리 아프죠. 나중에 전자부품 공장을 뭐 운영하던가 그렇게 해야겠네요. 자, 계속 만들기 시작했죠. 좋아요. 자, 2레벨로 바로 넘어갈게요. 방어는 최대한 잘하는 게 좋으니까. We are not the first mission to Mars, not by far. What if there are other AIs out there, racing to terraform Mars first? 자, 그리고 이쪽도, 이주보스 센터 하나 만들고, 여기다 만들어야겠네요. 여기다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실리칸, 그, 케미컬스, 화학물질을 추출합시다. 자, 여기 연구지대 있죠? 이거 조금 이따 연구를 할게요. 자, 빨리 드론들 채웁시다. 아니 잠깐만, 애들 왔어요. 하 이거 다 막을 수 있을지 없지 모르겠는데 최소선을 다 해야겠죠? 자, 이쪽도 방어는 하게 해야 되니까 지시 내릴게요. 싸우는 거 한번 지켜봅시다. 일단 잡았고, 여기 잡았고 지금 바쁘다니까? 아니, 지금 나도 바쁘다니까? 자, 얘는 얘네들이 이거 잡아줘야 돼요. 일단 이거 파괴당했고 어쩔 수가 없죠. 자, 이거 잡아줘야 돼. 빨리 잡아줘야 돼. 사보타지 그... 잘하고 있습니다. 야못 잡니 이거? 아 잡아야지 야 이런 것도 못 잡으면 어쩌라는 거야 이거 그래도 범위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든 잡긴 할 거예요 이 아래쪽에도 방어 타워를 좀 만들긴 해야 될것 같아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죠 얘는 이쪽 뚫렸고 여기 나중에 타워 생기면 괜찮을 것 같고 일단 털리는 거 위치 기반으로 어디를 보완해야 될지 좀 고민할게요 일단 제 생각에는 이쪽 라인을 좀 챙겨야겠죠. 이렇게 챙겨야겠네요. 여기다 챙깁시다. 아 이런거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망가진거는 좀 복구를 시킵시다. 이런거 있죠. 그리고 여기도 막아야 돼요. 최선을 아. 다해봅시다. 이거 파괴되기 일부 직전인데 그래도 지금 애들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좀 많이 버티고 있죠 빨리 만들어주면 해결이 될거야 네, 자원이 모자랬다 자원이 모자라서 해결이 안 돼요 지금 드론하고 드론끼리 싸우고 있죠 치료하고 파괴하고 자, 이거 좀 기다려줍시다 그리고, 솔라팜을 좀더 많이, 만드는 것보다 이제 바람도 많이 부니까, 윈드팜을 좀 만들게요. 이런 아이들 있죠? 일단은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여기다 한번 지어보는 게 어떨까요? 이거는 허브를 좀 짓던가 해야겠다. <목소리> 아, 이 물... 뭘... <목소리> m a 배터리하나연결시키고 여기다 연결시킬게요 y e 근데 저런 애들 계속 넘어오면 우리가 버틸 수 있을까? 자원 이부족한데 이거 좀 걱정이긴 하죠. 솔직히 좀 많이 걱정이 돼요. 그 전에 우리가 좋은 데를 좀 빨리 찾아야 되는 게 우선일 텐데 야 이거 아직도 못 부셨지? <웃음> 이거 완성되면 이거 완성되면 우리 어떻게 잘할 수 있을 거야 아 이거 파괴되기 일분 직전이에요 좀만 힘내요 자 치료하러 갑시다 치료하러 가야 돼자 이거 완성되기 시작했고 아니 이 아니구나 아, 결국 파괴되겠네. 파괴됐어요. 복구합시다. 그리고 너는 죽을 거야. 야, 이쪽 자리. 야, 공백을 찾아서 이렇게 공격을 하네요. 그냥 머리 아프죠? 일단 공격력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하이브도 여기다 지어야될것 같아요 벌써 잡았니? 어떻게 잡았니? 이건 좀 나중에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 좀 이것저것 나간 게 상당히 많아요 네. 어떻게든 잘 버텨냈죠 이거 해놓고 우리 이제 본 목적을 진행해 봅시다 여기에 그 연구하는 게 있을 거예요 이 아이있죠? 여기 나와 포스트를 세워놓을게요. 자, 이거 세워놓읍시다. 그래놓고 좀 시간을 좀 올려볼게요. 자원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 큰일났어요. 일단 더이상 여기 섹터에서는 자원들이 안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으 잠깐만. 우리 스캔 어디까지 했어? 자 여기에 자원이 보이기 시작했죠? 이쪽으로 가야 될까요?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잠깐만. 아니, 저, 너 저리 가요. 너 저리 가요. 저리 가요. 아니, 이것도 다캐으니까 없앨게요. 자원이 없어지니까 많이 슬프죠. 뭐 감안해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연구 진행 중인지 한번 봅시다. 얼마나 걸렸어요? 아 이제 한달 남았죠. 자 이렇게 놓고 만약에 가스를 그런 식으로 수입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카본이 있기 때문에 카본을 당겨 쓰긴 해야 될것 같아. 요 일단 위로 헉, 미친 아 깜짝이야 여기를 좀더당겨 볼게요. 워크업라던가 그런 거를 만들어서 위로 올라가 보죠. 아그 전에 이런 거 먼저 만듭시다. But I should stay alert for any unexplained activity. 어디보자. 완성이 됐네요. 오케이. 어? 아, 이런 식으로 가져온다고? 아니야. 중단시킵시다. 이게 여러 번이면 좀 그렇죠. 여러 번이면 좀 그렇지. 지는 우리 자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취소시키고. 자 한번 가스를 들여왔죠? 그렇다치고 이번엔 다른걸 합시다 이런거 있죠? 아, 이런거 진행을 할게요 이런건 일회성 퀘스트일거예요아 자원이 없어서 큰일났네요 그쵸? 그리고 유리 그만 만들게요. 유리 너무 많아. 일단 이거 팩토리 연 다음에 유리 여덟같이 유리? 팩토리에 있겠죠? 이 아이를 끌게요. 끄고 아 지금 발전소를 좀더 지어야 돼요.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발전소를 좀 멋지게 지어야 됩니다. 어 만들어야겠죠. 아 자원이 부족한데 나 이쪽으로 가긴 해야돼요. 그래서 아니야 잠깐 걔좀재고랍 합시다. 그냥 이쪽 위에 있는 거이 위에 있는 지역을 아예기 열어버릴까요? 이쪽을? 이쪽을 열어버릴까요? 그게 맞은,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아 이거 진행하고 있구나. 아 이거 먼저 하고 합시다. 아 이것저것 괴롭히는 게 많은데 어떻게든 되겠지. 아니 잠깐만 여기 왜 이래. 누가 공격했어? 어 머리 아프죠. 케미컬 플랜트 하고 폴리머스 하고 워터 엑스트랙터. 그거다 치고 빨리 복구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음. If we were able to find any u s 그 다음에 연구할 수 있는 거한번 미리 확인해 볼게요. 자 드론 하이브 레벨 올리는 거 있고 이거 괜찮을 것 같죠? 그리고 아 이건 하고 있고 스피드 그러니까 미친 척하고 여기 있는 거 먼저 마스터를 할까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멸망하겠죠? 한 3레벨까지만 하고 3레벨까지만 하고 자 다른 걸 합시다. 현재로서 어쩔 수 없네요. 여기도 운명을 달리했죠 일단 없앨게요. 드론들이 많이 채워지지가 않았어요. 뭔가 이유가 있긴 할 거예요. 전자부품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잠깐만.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어... 지금... 톱니바퀴가 많이 남아 돌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파츠 팩토리를 잠깐 끌게요. 자, 알뜰 알뜰하게 사용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자원들 다 빠지는 거 보니까, 자원들 다 채워졌죠? 그래요. 좀만 기다리면 될것 같고. 전자부품이 많이 부족한데, 어, 기다릴게요. 나도 여기 왠지 적 기지가 있을 것 같아. 이쪽 SA1 있죠. 여기 왠지 애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막으면서 진격을 해야 될것 같아요. 빨리 몰아내고 평화를 찾읍시다. 그거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자 부풍이 생기면 이제 조만간 드론들도 만들어 줄 거예요. 저 연구하느라 이쪽에 자원 받이나 좀 많이 썼는데 금방 해결될 거예요. 자 됐어요. 기다리면 돼요. 그런 다음에 바로 이거 합시다. 이거 할게요. 사람 받아들이는 거는 저희가 먹을 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약간 좀 부담스러워요. 아 그건 나도 설명이 불가능해 사보타지라니까 자네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네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아니야 콜로니스트 잘못도 아니야 걔들이 일부러 목소리까지 변조해서 올릴 이유가 없잖니 너무 자각하지 맙시다 그 의심하지 맙시다 자 드론 하이브 업그레이드 시킬게요. 이렇게 하고 그에 여기다가 허브를 하나 더 만듭시다. 그리 앞쪽에다가 또 공격 타워를 세우던가 그렇게 하겠죠? 방어선입니다. 쓰읍, 지울 수 있을만한 자리가 있는데 그래 이렇게 할게요. 이제 더이상 확장하지 맙시다. 힘들어요. 힘들고 아 이런거는 가능하지? 이런거는 확장합시다. 는또윈드만 필요하죠. 방어손 안에다 짓는게 좋겠다. 여기다 짓게요이거 먼저 There 자, 드론 생산되기 시작했고 좀만 기다리면 돼요. 드론 충원될 거예요. 그리고 이거 조금 이따가 만들읍시다. 아니, 지금 만들어. 나중이란 없어. 아, 미친. <웃음> 자, 맞아줄게요. 파괴되는 건 하나 정도밖에 없으니까 다행이죠. 복구할게요. 일단은 위로 올라갈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 이런 식으로. 또 온다. 자, 얘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막아야 돼요. 잡을 수 있는 거 잡아주고, 파괴될 거 파괴되고, 그 다음에 이쪽, 막을 수 있는 없나? 이쪽은 잡았고, 여기 가운데. 가운데가 약하구나! 아, 이러면 문제 있죠. 잡을 때까지 기다릴게요. 좀더보완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답고 합시다. 이 가운데 에 타워가 필요하죠. 기억합시다, 이거. 이렇게 하죠. 아 <목소리> 얘를 잡아야 되는데 얘를 잡아야지만 제가 수리 하던가 하죠 이동하나? 오케이 자 이제 복구합시다 아 머리 아프네 진짜 되는거 복구하고 이쪽에도 방어시설 갖추면 별 문제 없을거예요 여기 하나 세워지고 이쪽 하나 세워지고 이 사이가 문제인데 얘가 커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도 헉! 알루미늄이다! 아잇! 아이... 감사하죠 이런 거? 바로 짚을게요. 양은 작지만 그래도 만족스럽습니다. 없는 것보단 나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방어선을 좀 구축을 할게요. 여기, 여기. 이쪽 라인이 지금 취약하죠? 이쪽 라인에다가 구성을 할게요. 여기다 집읍시다. 호잇, 됐어. 이것저것 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그쵸? 그래, 좀만 기다려. 자300 도달하기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저희가 이런저런 연구를 하면서 기후가 잡혀지기 시작하고 있죠 이것도 완료됐으니까요 그쵸? 그 다음에 해야 될거 이런 거 자, 이런 것도 합시다 3배 좋아요 이제는 생물학적인 거를 좀 보완을 해야 돼요 뭐 산소라던가 그런 게 있겠죠 근데 지금 아직 연구가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예, 연구 언제쯤 완료해 주지? 나 머리가 아픈데 일단 기다립시다 자 그리고 드론 팩토리 제가 2레벨로 만들었나요? 아 아직 멀었구나 좀 기다립시다 일단 그나마 좋은 소식이 자원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에요. 자 이것도 전자부품은그 드론들 만드느라 좀 여유가 부족한데 어, 조만간 이거 채워질 거에요. 저는 그거 먼저 완료한 다음에 위로 올라갑시다. 그니까 러 도대체 완료했고 아 이쪽도 안 해야되는데 최근 들어서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윈드팜을좀 챙겨주는 것도 방법일 것 같긴 해요 네? 어, 여기다가 허브를 좀 만들어주고 배터리를 만들어서 연결을 해주던가 그렇게 하겠죠? 갑시다 자, 무슨 질문 했었죠? 잠깐만 한번 볼게요. 일단 다음 스텝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그냥 이렇게 하고 이쪽에다가 음, 이제 케미컬 프라인트. 이거 중요하죠. 이렇게 틀을게요. 그래도 스캔이 많으니까 어떻게든 버티고 있죠 저희 잠깐만 아, 맞다 이쪽에 수리시설이 하나도 없었네 요 이렇게 만들어줘야겠죠 여기는 이렇게 지읍시다 만약에 대비해서 드론 공격도 막아야, 막아야 되니까 다 이렇게 지을게요 여기다 짓겠습니다 자 들어온 개수들 점점 많아지고 있죠 이쪽은 아직 하나인데 아... 공장을 하나만 더 만듭시다 전자부품이 은근 많이 들어가죠 배터리를 하나만 더 지을게요 여기다 하나 더 지을게요 우선순위 올릴게요 그리고 자 기간 아예 전자부품 모자라요 빠르게 만듭시다 어 잠깐만 야 사람들 와서 이거 진행을 해줘야지 지금 뭐하고 있는거니 이거 340소리나 남았어요 기다립시다 이거 인커밍은 한 명밖에 안왔죠 이건 사람을 좀더 늘리거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는데? 잠깐만. 스읍, 콜로니가 망가졌어? 이거 재건축하기로 했잖아. 에헤이. 이거 빨리 만들어줘야 돼. 이거 우선순위 올립시다. 야, 지금 애들 머물 자리 없잖아. 야, 이거 좀 유지시켜주고. 네, 지금 바람 많이 부니까 그래요. 이제 다시 회복됐고 그 다음에 윈드팜을 다시 만듭시다. 이 사이에 다 지울게요. 이도 우선순위 올릴게요. 자 이제부터 또전자복품 생기기 시작했죠. 오케이. 그러면 이것도 금방 완료가 될 거예요.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할게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대략 눈치를 까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건설 <웃음> 게임이 아니죠 이거 적들 무찔르러 행성 다 스캔한다고 <웃음> 위로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좀잘 버텨봅시다 아, 잘할수 있을 거예요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게요 잠시만 더봐주시나 감사하고요 다음에 뵐게요